오늘 응. 지중해 시작하기 전에 조져야죠 맞아 내일부터 지중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간이 꽤 길어 다폐 끝날 때까지니까 거의 3주 정도 되더라고 오늘 많이 먹어야지 응.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 고기는 밥이랑 먹어야 맛있어요. 돼지가. 이건 김치찌개 맛이야 웬만한 김치찌개 전문점 보다 맛있어 맛있어 고기랑 김치찌개 조합은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아 맞아 음. 음. 이거 위에 잘라 먹어야 돼 너무 탑한거 좋아하는데 안돼 아니 이렇게 시커먼 거는 안 걸린다 이런 거봐을아이 <웃음> <웃음> 사람 좀 보세요. 이니, 이내왜 그렇게 먹어? <웃음> 저한테 뒤집어서 안 보이게 먹으라고 속삭였어요참나 <웃음> 너무 탔잖아. 이건 바삭한 게아니라탄 건데. <웃음> 뭘, 좋은 거좀 먹어. 얘네가 자꾸 이거 안 걸리려고 탁거 먹으니까 맛있는데? 미 아까 석탄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노릇노릇한 게 아니라 거의 석탄이지. 이런, 이런 하게 먹어야지. 여기 처음 가봤는데 맛있다 음. 근데 원래 돼지갈비집을 어. 찾고 싶었는데 아요소고기집은좀 있어도 돼지갈비집을 잘못 찾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오빠가 돼지갈비를 좋아하는데 어. 맛있게 하는 데가 잘 없더라고 음. 아, 김치찌개도 맛있고 요 김치찌개가 제 대박이에요 제가 된장찌개는 아직 안먹봤는데 김치찌개가 진짜 대박 그 김치찌개만 파는 다른 집이 있거든요 그 집도 유명한데 저는 이게 이 맛이 더 맛있어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막 치킨 먹으면 닭다리만 먹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나 닭다리 못 먹지 진짜? <웃음> 네 슬퍼스 닭다리 좋아하네 맞아 닭다리파이 조이도 닭다리파야? 저 날개파요 은덕님 때문에나다 먹어 <웃음> 근데 해녀님이나 은덕님이나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맛있는 부위를 항좀 양보하는 것 같아 리액션 보려고 맞아 그러니까. 리액션 보고 싶어 그니까 하지만 단국인 안되지 안 걸려. 청양고 진짜 좋아. 고추 먹을 네. 뭘지 먹을 수 있어. 뭐지? 지정는 음, 어. 먹을 수 있어. 그냥 무조건 먹어야 돼. 내가 뭔가 달달하잖아. 딸기,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기 결제 났습니다. 아, 걸렸어. 아, 걸렸어. 걸려버린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제... 탐지견이냐고 <웃음> 내가 다 봤어. 집중해 입다. 안될까 <웃음> 지금 어 <쓸만한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냥 이렇게 채널이 늙어가는구나 싶어서 <웃음> 채널이 늙어간다니 세월을 비껴갈 순 없는데 외모만 비껴 나가면 뭐야 어린이 안에 웬 어르신이 있는데 괜찮아 우리 팬들도 같이 나이 먹으니까 맞아 이제 좀 이렇게 하면 이제 몸보신 음식들 <웃음> 어디 오리탕 이런 거 있잖아 맞아 그런 거 하면 되지 일그 고고기 다시 내놔좀더꼼자이야 얘도 으도모습만 <목소리로> 보고 입 먹어버렸어 응. 죽었어 응. 아까 그거? 차라리 암떡을 석탄 먹는 게더나았어아이 석탄 <목소리로> 계속 맛있어 <목소리로> 보이 어떡함 <언니> 표정 <웃음> 내 입에 가져갈까봐 잘써줄게요네네 <웃음> <웃음> <안 써야> <웃음> <웃음> <웃음> 어, 유배가 못먹게 할생각이다가 오우. 이게 날이 지금 다 저렇게 <웃음> 다 이거를 자를 때마다 치아를 봐봐요. 이 팔로 끊어버리고 싶은지 <웃음> 치아를... 그냥 <웃음> 나도 생각 못 했던 거 어떻게 그렇게 봐요? 현아졌니볼 수가 없지. 자기가 어떻게 할지... <웃음> 음정이란사로. 맛있다 음, 음, 음, 다르겠다 뭔가 그죠? 맛있어요? <놀람> 맛있어 요 엔딩은 공부로 해야 돼. 돼지 갈비를 먹고 싶어 이리로 와야겠네 마지막 만찬이 <웃음> 3주 동안 <웃음> 이렇게 고하게 먹는 거 이제 없을 거니까 <웃음> 3주 뒤에 봅시요